선물이야? 네. 합니다. 이게 선물이에요? <웃음> 감사합니다. 저희보다 높은 노트, 육회가 나오시면. 선물하게요 도전. 도전. 베스트리, 오시죠. 아, 일부러? 일부러 저 선물 챙겨가라고. 근데 만약에 지면은 보여주긴 해요? 멀이넘쳤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걸! 웃음> 쿠키? <우와>! 스었어 <데스틸이었어! 웃음> 커플 죠 안녕하세요 가리스타 배입니다 이 코스터 위에 첫 잔을 올리기만 하면 건강한 하루를 즐길 수 있답니다 신축년 당신을 응원하며 사사사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스트리 하트 스테파니리 저도 사랑합니다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어, 저는 아마 가족들과는 모일 수 있을지는 그때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만으로만으로도 어,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이렇게 어, 행복한 순간들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세번 많이 받으세요.